숨을 떼어놓은 채살순 없나요 아무런 느낌도 없는 채로 눈물을 다 그림도 숨 쉬림도 이제는 나 없죠 그대는 숨죽여 속으로 울겠죠 나보다 더 힘들겠죠 다음이 또 있다면 그땐 늦지 않게 마음껏 더 사랑할테 어떻게 잊을까요 어떻게 견뎌낼까요 많은 사람 중한 명일 뿐인데 하나 일었을 뿐인데 세상 이 밑을 대고 아무 일도 아무 생각도 다할 수가 없 그대죠 그렇게 잊을게요 그렇게 견뎌낼게요 보내고 보내도 헤어지고 다시 헤어져도 나는 또 그대 주. Sure. Sure.